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3일간 펼쳐진 2022하스스톤 마스터즈 투어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각국의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대회인 만큼 수준 높은 경기들이 나왔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결승에서 만난 중국의 MSBC 선수와 그리스의 카즈드 선수. MSBC 선수가 멋진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3대0의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MSBC 선수는 어떤 덱을 사용하였길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마스터즈 투어는 4대1밴 정복전 룰로 진행되었으며 msbc 선수는 나가 영능법사, 어그로 악사, 메돼지 사제, 카자쿠산 전세를 들고 왔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드루이드 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탑16 선수들의 덱 아키타입을 살펴보면 msbc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드루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카자쿠산 드루이드가 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명이 야수 드루이드, 3명이 천체 드루이드, 단한 명만이 램프 드루이드를 선택했죠.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직업은 악마 사냥꾼입니다. 둘이 들을 의식한 탓인지 어그로 악사를 들고 온 선수가 11명이나 됐죠. 이 사냥꾼은 8명 중 7명이 퀘스트 양꾼을 선택했고 전사는 7명 전부가 카자쿠산을 포함한 컨트롤 전사대까지 왔습니다. 마법사는 어그로 대긴 기계 법사와 필드 장악력이 강력한 나가 법사로 나뉘었고요. 성기사의 경우 대회에 자주 나왔던 컨트롤 기사보다 기계 기사가 조금 더 선호됐습니다. 사제는 멧돼지 사제, 주술사는 번주술사, 도적은 해적 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흑마법사는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마스터즈 전체 덱 통계를 보면 탑16덱 분포에 비해서 마법사와 주술사의 선택률이 조금 적었고요. 성기사와 사제, 도적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흑마법사는 뭐 여기에서 도 거의 안 보이죠. 이 마지막으로 주요 덱 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그로 학사가 56.5%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였고 그 뒤로 해적, 도적, 기계기사가 높은 승률을 보였습니다. 램프 드루이드는 46.1% 아나콘드라 드루이드는 39.4%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드루이드 적용을 노리는 대구성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새로운 확장팩의 출시와 변경된 카드들의 효과로 앞으로 하스스톤 메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 정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을 마스터즈 서머 챔피언십과 그랜드 마스터즈 라스트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하스본의돌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